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이리티비 이리TV 집에 까꿍이라는 페니슐라쿠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페니슐라쿠터 성장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까꿍이 사육한 지 현재 5개월이 지났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2, 3cm였는데 현재는 6cm입니다. 최근 까꿍이의 성장이 늦는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육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1에서 3cm 월 평균으로 큰다고 하더군요. 우리 까꿍이는 0.8cm가 큰게 되겠죠 간식도 잘 먹는데 다른 분들의 말과 차이가 심합니다 저와 같이 잘안 큰다는 어,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까꿍이 원산지 플로리다 거북이들의 성장률을 조사해 왔습니다 우리 까꿍이 원산지가 플로리다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거북이들이 얼마나 크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 2015년도 따끈따끈한 어 논문이고 뭐안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최근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자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플로리다 안에 있는 뭐 프로텍팅 스프링 시스템. 봄철마다 뭔가 를 검사를 하는 거야 생물을. 얼마나 컸는지, 잘 있는지, 뭐, 요런 거예요. 그로부터, 어, 썰부드 관찰이 되었는데, 미성숙한 거북이들이 익스테셔널 그로스로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인 성장률이 관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뭐, 시스템, 목뭐 동물을 검사하는 시스템에서, 미성숙한 거북이들의 이례적인 성장률이 관찰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례적인 게 들어가 있나 좀 궁금했었는데 이전 논문들을 보면 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북이가 얼마나 컸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 여기에 있는 거북이들이 더 빨리 크더라. 약간 그래서 이례적인 성장률 이네 앞에 나온 거고 관찰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북이들이 어 다른 논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했다 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우리는 다볼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에 보게 되면 페니슐라 구토와 같은 학명을 가진게 보이고요그 다음에 c 해 거북이의 최대의 등딱지의 길이 어,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딱지 길인데 어, 앞쪽에 보면 제일 긴 등딱지 부위를 측정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L이 제일 긴 등딱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거고요 여기는 mm 단위로 되어있어요. 여기 앞쪽부터 보시게 되면 섹스라고 되어있는데 수컷 거북이 5마리, 암컷 거북이 5마리. 그러니까 각각 5마리씩 측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1차 포획에서는 뭐 요렇게 측정이 됐고 2차포화기에서는 요렇게 측정이 됐고 어, 이거에 대한 어, 사이의 날짜는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얼마나 성장률을 가졌냐면 이만큼 컸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성장률은 이만큼 컸다 그리고 1년 동안 몇 퍼센트 컸냐 77.4%씩 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저자분들이 결과를 내는 게 있어요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요. 펜슐라쿠터는 3cm에서 7cm 가량 1년 중 컸고 남자 거북이는 4cm 가량 평균 컸고 여자 거북이는 5cm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남자 거북이는 53.6% 여자 거북이는 74.4%가 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보실 게 뭐냐면 남자 거북이와 여자 거북이의 평균 성장 이 다릅니다 어, 평균 성장 차이가 13.55 정도 나니까 대략 1.3cm 정도 차이가 나는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여자 거북이가 더 빨리 크는거야 남자 거북이는 더 여자 거북이에 비해 안 크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북이 우리집 까꿍이 왜안 커요 우리집 거북이 왜안 커요 이러면 어, 우리집 거북이는 수컷 거북이의 가능성이 높아 내 네? 여기서 3cm에서 7cm 사이에 크는 거북이 한정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내 거북이가 1년에 3cm에서 7cm 가량 컸는데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적게 커요. 안 커요. 이러면 내 거북이는 수컷 거북이일 가능성이 높구나. 내 거북이는 다른 거북이보다 빨리 큰다. 이러면 안컷 거북이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집 거북이는 2cm 큽니다.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펜슐라쿠터는 사람이 키웠을 때 30cm 정도 큰다고 이 논문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 속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그 거북이는 월 2cm 크면 거의 다 크는 거예요 1년이면 근데 거북이가 성성숙할 때 기간이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성체가 됐을 때 내가 성성숙해서 자손을 번식시킬 때 3, 4년인데 이때까지만 성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1년이면 뒤면 23cm가 된다 와 빨리 큰거지 6cm면 다 큰거니까 사람이 키우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여러분들이 0.6cm 어 정도 크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거북이들 보다는 우리는 더 환경이 좋잖아요 사육조건이나 먹이도 많이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이 연평균, 아, 월평균 0.6cm 였어요. 그래서 0.6cm 보다 크면 된다. 내 거북이가 좀 다른 거북이 안 큰다고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거북이가 수컷 거북이겠구나. 하는 런이 합시면 됩니다. 음, 간단하죠. 그리고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 아까 말했듯이 2cm 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또 거북이가 잡았을 때그 성장이 좀 달라. 그러니까 5cm 거북이를 잡았냐 6cm 거북이를 자, 키우고 있냐 10cm 거북이냐 13cm 거북이냐에 따라 연 성장률이 달라 보여요 여기도 보시게되면이 9cm에서 10cm가 연 어, 3cm 정도 이렇게 컸잖아요 제일 작은게 3cm 제일 큰게 3.5cm 여긴 그냥 10cm라고 라고 제가 할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작은 거북이들 저, 저 작은 거북이들은 4cm 6cm 컸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6cm 이하일 때는 더 빨리 큰 거예요. 97.4%니까. 더 빨리 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cm라고 말씀, 말, 댓글로 이렇게 단게 아마 작은 거북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태어나서 10cm 가량 그 기간에 폭풍성장을 하는데, 그 폭풍성장, 하는 거북이를 측정했으니까 아마 2cm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좀 성장치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암컷 거북이도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여기는 8cm 정도 10cm 이상이 없는데 이 8cm 거북이도 어, 큰 거북이를 잡았을 때좀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그 차이가 보이니까 처음에는 확실히 빨리 크는 게 맞아요 뭐 2cm도 그렇게 커도 크지만 나중에 10cm 가면 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댓글로 어, 2cm 큰다라고 했던 건 아마 작은 거북이 개체를 그 정도 컸다라고 하는 거것 같아요 나중에 10cm 가면 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떨어질 거 같다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좀 재밌는 부분을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악어가 있어요. 플로리다에도. 근데 이 악어 내장을 보니까 이 페니슐라부터를 먹고 큰데요. 다른 거북이나 뭐 다른 파충류도 먹는데 이 거북이들을 주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이거이 이 악어 때문에 이 논문에 나온 거북이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한테 계속 잡아먹히니까 안 잡히려고 몸을 더 빨리 키우는거야 성장을 하는거 자손을 또 빨리 번식시키고 이렇게 추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요런게 많나봐요 뭐 하이들리아 뭐 요런 수초가 많은데 이 수초를 <웃음> 어, 먹고 더 빨리 큰데 더 빨리 성장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게 아니라 이 수초가 빨리 자라니까 이거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페니슐라쿠토가 수초만 먹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되게 고기도 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채소를 많이 먹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러분들 하고 같이 그 우리 거북이 <웃음>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딱 정의해 놓으면 요 3cm에서 7cm 사이에 크기만 하면 건강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내 거북이가 조금 덜 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수컷거북이의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웃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